안녕하세요. 뿌야뿌야입니다 꾸야. 오늘은 뭐할 거죠?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거예요. <웃음> 여기를 보시면 애매한 초능력 월드컵부터 저희 할 거예요. <웃음> 32강.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능력. 집 안의 쓰레기를 나무로 바꿀 수 있다. 한번 바꾸면 쿨타임 일주일. 잠옷맨.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가도 수치를 모르. 대신 지인이 있다면 수치를 지인이 받는. <웃음> 야뭐 이거 있으면 이거 네가 나한테 쓸것 같은. 아 좋다. 영. 아. 아. 나는 나는 정했어. 나 고민도 안 하고 정했어. 나도 정했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나부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뭐 이런 거요? 염농력 응. 염농력? 물건의 염력으로 당길 수 있음 음. 거리 제한 3 0 c m 아 이거 그때 찍는 거겠다 침대에서 뭔가 떨어뜨렸어 <목소리> <목소리> 아! <그렇긴 웃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시까 구비가 띠기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주세요 야광 페이스 <웃음> 아, 아, 아. 근데 이거 만약에 야광 페이스 하면 절대로 교통사고 <교통상으로> 나야 <웃음> 나그 <웃음> 생각하고 보고 있어 <웃음> 하나 둘셋 찍어 <웃음> <지금>. 오케이 <웃음> 야 우리 이거라고 하면 안 보이니까 말로 하자 아, 왼쪽 왼쪽 오케이 아. 머니 메이크 자기 머리카락 자기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거 목격하면 본격한... <웃음> 주머니 <웃음> 전경을 써야겠어 아, 근데 이거 괜찮은데? 머리카락 떨어지면 주머니에 천원이 생긴데 털모는.. <웃음> 내 손안에 무선충전기 오, 방전된 전자기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 충전돼 대신 전자기가 발생 같아 배체력이 방전돼 <웃음> 아 되게 웃아나 음. 어, 약간 나, 나 고민돼 나한 번에 적었어 아 진짜? <웃음> 하나 둘셋 골랐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머리 메이커 오 안돼! 야 네. 아니 야내말 들어봐 아, 내 말을 잘 들어봐 별론 타임 오케이. 아 별론이야 별론 타임 아니 근데 머니메이커는 솔직히 좋긴 하거든? 응. 근데 내 머리카락 하나가천 원밖에 안 해? 야 내가 뭐야? 너는 정도 해? 내 길이가 얼마인데 지금? 야야 너무 아깝잖아 <웃음> 근데 이거 무조건 손해 주고 있으면 무조건 충전되는 거야? 아 그럼 너무 싫은데? 아 그러면 계속 <웃음> 들고 있다. <있다면서 웃음> <웃음> 아 진짜! 오 미쳤다 미쳤다! <웃음> <내 눈물이 웃음> 아 진, 내돈 벌이 지금 아 고민된다. 음 돈. 아 근데 진짜로 만약에 그냥 손을 잡고 있으면 무조건 충전되는 거란 말이야? 장담. 나도 근데 그걸 하면 나도. <웃음> 뭔가 그런 거 같아. 그지 어, 어. 그래 그러면 우리 많이 먹자. 그 어. 많이 먹자. 꽁꽁하니안 되더라도. 그치. 왜이 많이 먹으면. 어, 오케이. 인트토나할수 있어. 지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벌레들이 어, 마스크 림.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혀로 마스크를 흉히면 원하는 마스크를 맛을 느낄 수 있어 마스크를 변경 쿨타임에 아, <웃음> 했지 <웃음> 근데 요즘같이 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메기기 좋을 수도 있겠다 저 상상을 해봐 저게 지금 나와있기는 뭐가 나오니무당벌레도안 나와 아, 징그러워 뭐 모르겠는데 목이라고 생각을 해봐 먹어도 되겠는어도되겠니 <웃음> 가, <내가 3일을 굶었어. 웃음> 아, 거 이거, 먹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아 근데 이게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원할 때 이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스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점머신 05번 시야에 보이는 안개를 <웃음> 지울 수 있음 대신 지울 안개는 화장실에서 보이므로 월 넘게 오, 인형폼 어! 어 인형도이나 가차게 돌리면 원하는 상품을 을수 있어요 대신 그날 상품을 12시간 동안 운팡아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저핳저핳핳핳 저기 저기핳핳핳핳저기는핳핳핳핳핳핳핳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일어날 수있어 음. 대신 그날 피로가 당일 오후 11시 반에 한꺼번에 몰려오 아. 순간이동 하루에 한번 머릿속 실제 장소로 순간이동할 수 있다 음. 대신 돌아오는 건 텔레포트 불가 아. <웃음> 어, 나는 골랐어 응, 음, 정말? <웃음> 나는 왜 이렇게 심각해 <웃음> 진지 나도 아, 골랐다 하나, 둘, 셋 순간이동 <웃음> 치아 야, 가 아, 어. 그 정도면. 그정그 정도면. 그 정도면. 어정그 정도면. 그정 입고 가? 도면그 정도면. 그발도도착했는데 티머니 도면그어도면그 정도면. 그도면그 정도면. 그정도그정그 넘어왔어 아, 아, 아, 손가락을 튕기면 아 검지야? 검지 손가락 끝에서 라이터 최하수치 수준의 불이 나온다 일워터맨 네, 자기가 마시는 물의 맛 변경 칸은 지스 음. 맥주 야! 이거는 좋네. 이거는 만장일치않고 하나 둘셋워터맨 워터맨. <웃음> 이런 거 좋아요 64x64 64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서 자기 방에 물건을 꺼낼 수스 대신 주머니에 들어가는 사이즈만 가능 손 라이프 껍질 h t coffee in the coin, and you can't get it. i t 아니 o 나 a good time. It's not a good time. It's not a good time. It's not a good time. i 을 s not a good time. It's not a g 꿈쟁이. 원하는 꿈을 기억할 수 있어. 대신 꿈에 대한 기억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다른 기억을 살았어. 야나 골랐어. 나 골랐어. 하나 안해 무게 뭉개 이게 너무 지잃어버린데요아 <그치야. 웃음> <이런> <웃음> 오케이. 정치팀 플레이 게임을 할때 정치당하지 않아. 대신 정치할 수 있어. 딥슬리. 5분 만에 잠들어도 1시간은 잠도 효과를 보. 대신 5분 잔 음, 후에 오. 강제 기사. 나는 골랐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정치. 김슬 정치. 지금 정치할 수 없음이 별로야. <웃음> 너 정치할 거야? 아니 팀 플레이 팀 게이... 아, 게임. 아 게임? 알아 팀플이라 생각 팀 프로젝트라 생각했어. 아 이건 나한테 이슈나 많아. 나나게임안 하니까. 너도 그렇네. 응. 그래서 이거. 이건... 괜찮다 아, 그렇다고 이수나 맞았다 공중부양 공중보역을 할수 있는데 최대 높이 5cm <웃음> 나 이거 빨리 <많이> 알려줄게 <웃음> <웃음> 필터 제거 어떤 사진이든 필터가 제거된 상태로 보일 수 있어 그래도 사진기 필터 사용 불가 <웃음> 아니 내가 이거가 내가 어렸을 때 꿈을 꾸는데 하늘을 <웃음> 날수 있는데 5cm도 해놓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 이런 부분 좀 있어 제가 근데 그 5cm가 이렇게 어 c 어 저기, 저기. 이거, 뭐 생각보다. 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나 학생이 아니라서 아니 근데 회사 가면 그거 회사 하면 단성만 했어 시발서? 어 시발서 진짜 아, 아 근데 만약에 심발수도 포함이라면 진짜 어나 이거 너무 좋은데 코난 글라스 안경을 쓰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좋아하지알수 있어 대신 어. 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그럼 말을 안 하고 그게 좀 티림들 고티 이렇게 아 그래서 난 시발서가 좀더 중요해 아무리 그래도 심발수가 <웃음> <웃음> 너무 중요해 <웃음> <웃음> 아니 워낙 시원서를 진짜 뭐 생각해봐. 너 글씨도 되게 싫어하기도 하겠다. 그니까. 오케이. 지가 그랬는데 감동을 실켜 예. 대단한데? 오케이 하나, 둘, 셋. 일필리지 밀필. <웃음> 신명 사진. 셀카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 훈령을 찍을 수 있어. 부상님 아. 캡처 가능. 아 싫은데 이거는. 무서워. 아. 랜덤 거짓말. 50%의 확률로 한번 자신의 거짓말이 진실이 돼. 발전시 쿨탐 5개월? <웃음> 아, 아 그래도 이거 나도 나 이거 응 5개월 시켰는나 같은 거 근데 그게 어떤 거짓말이든 무조건 진실이 되는 거지? 어? 그런 거지 않을까야야야 벌써 이거 야나 상상도 아 그래서 안되면 또 한테지 또 오해 맞네 맞네 <웃음> 근데 니가 루터 계속 상처할 수도 있어 너무 좋아 루터 1등 할 수도 있어 막. 음, 나 아이템 100에 1 6 0안베있어 이거 너무 괜찮아야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랜덤 맞아 즈반 너무 좋아 야 이거는 너무... 치즈 문제 다 해결해 야 이거야 원펀맨 응. 하루에 한번6시간동시간동안얘 <웃음> <웃음> <얘는> 캐릭터가 <웃음> 진짜 <데머리>. 원평이냐 <웃음> 아 진짜? 어, 진짜 <웃음> 대머리고될것시간 <동안 웃음> 대머리가 될수 있는데 대머리가 되면 3초동안 사이타마의 힘을 가지 아, 뭐지? 얘가 사이타마야. 아, 내가 이 사이타마를 설명 한번 해줄게. t hours later.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민트 브로커. 민트 맛 식품 먹으면 무조건 초코 맛을 줄게. 나나 민트가 좋는데나 <웃음> 민트가 싫어해. 야 민트가 맛있어. 치아 먹 야. <웃음> 치아는 민트 맛이야. 아 진짜 <웃음> 모든 차아에다 <차이> 일치해. <웃음> 나 민트도 못해. 너 대머리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웃음> 가발 쓰는 거 어때? 아, 오,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매일매뭘 매일 다른 색깔 쓸수 있어 가발 누가 사주겠는데괴를 통해서 어. 알바를 한 거지 무슨.. 3초동안? <웃음> <웃음> 수업부고갑자 <다> 어? 너무 반짝딱 미 이게. 아가요 이긴 사람, 가위 거. 사람 거 따라가는 <웃음> 거야? 진짜? 어, 오케이 안내미진 안거 갈래? 바말 고! 와우! 안녕! 안파 에그 음안읽죠 네! 날계란에 면 25%는 일로 상나 날계란 말.. 아 날계란.. 투명인간 투명인간이 신다 아! 기묘꺼 어, 어. 아! <웃음> 계신, <계신다>.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이렇지 그런 말니까 아, 그러니까. <웃음> 하나 둘 셋. 에그, 에그 <목소리> 맞아, 어 마지막이다 <목소리> 오케이. 뭐야? 책을 펼칠 때 원하는 페이지에 오, 나올 수 있겠다 탄산 <목소리> <태산이 목소리> <올라와. 목소리> 빠진 콜라에 탄산이 있는 거지? 아난 탄산 빠진 콜라 좋아하는데 나도 아니 이거 옥픈북할때 너무 좋겠는데? 오픈북 시험 볼때어 어... 어, 괜찮다 너무 좋은데? 어 괜찮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줌라이커 <목소리>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지 1, 네, 워터맨 너희들이 있어 이거 봐 왜? 야, 내가 응. 왜 워터맨이 되는지 알려줄게 생각해봐 <웃음> 너 카페에, 카페에 자주 가서 음료 자주 마시잖아 괜찮다 한번더 두개는 리가쫙감사어내텔레에 고른 이유가 안 쓴다는 전시회 고른 거였어. 분명과 쓰레기. 아나 고랐어. 나도. 나도. 워터맨. 야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거. 아 근데 지구가. <웃음> 집 안의 쓰레기를 나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말고도 그림처럼 여기 쓰레기가 그냥 나무가 되는 거같아 <웃음> 어, 근데 그래도 지구가 너무 아픈데. <웃음> 네, 쿨타임 너무 길잖아. 한 일주일야, 일주일 내내 쿨. 그, 그래, 그래도 뭐야? 너 매일 너 지금도 마실 수 있어. 너 목마르잖아. 응뭔 말? <웃음>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야 이거 렇더 가발 말려야 돼. Nope. 아 근데 야 생각을 해봐 진짜 지금 쓰레기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날리고 나무를 나무 심기 운동 캠페인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해. 동시에 할수 있는 거지. 그거를 해. 그거를 하라고. 뭐, 나무 심기 캠페인 알아서. <웃음> 아 근데 진짜 아무리 그래도 진짜 너무너무 너무 중요한 능력 아니야 이거는? 쓰레기가 아는데 잠깐만 그럼 내가 너 뒤에 물어볼게 너 이거 할래? 거짓말 할래? 거짓말 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생각해야지 사사을해야될 때가 있다고 진짜 내 그래, 인생이 말해. 걸렸잖아 이위바 하나 둘셋 아, 아, 사랑해 사랑해 살립시다 여러분 아, <웃음> 우리가 뭘고드는 의미가 없는 게 음. 1등은 거짓말 맞지 <웃음> 뭐가 될까? 언제 떨어뜨리냐야 문제야 <웃음> 이제 여기서는 공익보단 사익이다 정독 것이지 <웃음> 사익이야 사익 결론적으로 그쵸? 사람은 정독 것 해야 돼요 정독 아, <웃음> 그러뭐 하면 안 돼? 그러면 전 세계 뭐 그 지구 온난화 좀 어, 기온 낮춰 주세요. 뭐, 진짜 진짜. 어, 그럼 어, 그런 거 괜찮지. 그런 거한 8년 동안 하면 한 번쯤은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한 번쯤은 되지. 미세먼지 없어져라. 하나 둘 셋. 엉덩 거짓말. 거짓말. 이거는 잘 쓰면 공익으로도 쓸수 있어. 진짜. 이렇게. 이때는 엉덩 거짓말. 어디 볼까? 다들 엉덩 거짓말이네. 맞네, 야 맞네. 사실 이거 야 이거. 그... 음, 얘는 야. <웃음>